오, 대표팀. 첼시. 첼시, 대 첼시네요. 네. 확실히, 철지를 한번더 드는 게, 어, 진짜 몸 이게 갖고 지는그 느낌이 너무 좋아. 물론, 오. 와, 팀이. 아니, 팔카, 팔카, 팔카, 팔카. 아니, 팀이. 실화인가요? <웃음> 적어도 1조원은 되실 것 같은데 이 정도 팀이면 이팀 차이가 조콜 저게 진짜 비싸거든요 심지어 LN이야 죄다 LN셉첸 하나가 어마어마한데 저거도 몇천억 하는데충력차이가 진짜 좀 아닌데 아 이쪽지천억이라고그만해 어. 어이, 좀 야무진데요, 이거는. 어. 한번이게봅시다 이런 팀을, 어. 아. 뭐하니? 와우. 끝났다. 나이스. 이게 맨디예요 방금 몇천억의 몸값을 가진 선수의 공을 막았다. 우리도 보여주자. 오우, 셉첸 아씨, 이거지, 이게 셉첸이에요 여러분, 우야, 나 이거 들어갈 줄 몰랐다. 이게 들어가네. 방금 프로토와 20짜리인데, 저게... 오, 씨 뭐야? 와, 원더골이었다. 아, 야, 이거 킥콘도 야무지게 하네. 이거 흥네 아니, 저만 이게 공이 슬로우 모션인가요? 나왜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냐? 상대편 진짜 빨리 탁탁탁탁 하길는데 나는 슬로우 모션이야, 완전히. 퐁? 퐁? 약간 이런 느낌. 심해가리가 없네. 더블 찌르면서 오늘은 셉최날이다 아, 넷, 아, 아, 아비어 자, 한번 쭉. 고 야, 웬만해서는 저런 때는 나한테 볼이 오는데. 좀만 더, 좀만 더, 얘들아. 위디거 형. 어오이스 어. 무섭다 야내 네, 무섭다 나고 했었나? 내 눈이 무섭다 야나 이러다 진짜 중거리 슈팅 라오면은 아니 뭔소지야 도대체 어, 그게 들어간 거냐? z d 가나 방금 좀... 이게 살짝 원을 누른 게 아니라 이건 삼각형 상각, 같은 걸로 는데한고수분이랬지 안전하게 공을 가야 된다고,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모험 을담 아서, 차 면은 안닙니다 이거 와갑이 우리가 딸 수가 없다 <웃음> 진와셉첸나이 빨라 와 다행이다 호우.. 다시 죽어. 죽어. 어.. 한번 더.. 막아주고 이제 어. 엘 n 은 LN이다, 이건가 막아줘! 막아줘! 뒤에 날릴 걸줄 알고 있었어. 킥컨을 미리 했었지. 그냥 의미가 없었지. 막아줘. 1대1로 마무리가 된 것도 진짜 다행이다. 오이 임마 하고 패스 주고 다시 백 주고 안전 안전 안전을 놀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패스 추면서 이런것들 아마 아잼스잼스 속력 빠르잖아 그렇지 속력으로 맞서란 말이야 속력인 속력이야 이건 아니야 아 근데 상대편 진짜 한 130이상 나올텐데 거의 한 140정도 나올텐데 제네레. 아, 물론 졸라 같은 경우는 130정도 나오잖아 다행이다 드로이인 안되쥬 나이스! 나이스 뚫었다 뚫었다 야이씨 아야 어, 인디. 이모 어떻게 힘들죠? 아 어, 그대로 풋하고 달렸있는데 나이스. 아웬디 근데 움직이잖아, 주네. 아 램파드 램파드까지가 거리가 너무 멀다. 아이왜 나온 거야 이체 아... 볼터치가 미쳤네? 어? 어? 좀 비켜봐 어... 넘어졌는데... 계속 진로를 방해를 하시네? 아히 어? 뺏주주요요아근 진짜 짜거짓 치고 저런 잭과싱잭이면은 저런 중과 싱잭과 싱잭짜싱 랜파 이게 프랭크 랜파드지 믿고 있었다고아좀 흥미진진하다 에이 이런 공들을 받아줘야돼 저럼좀 살짝 실수가 나올걸 나이스 어 블리트도 살짝살짝씩 좀쉴 수가 있네요 어? 어. 아 파는 왜 뒤에 있는거야 너 오. 아, 씨, 졸로. 나와라, 예! 나이스. 나이스. 와, 잘 나왔다, 진짜. 진짜, 빡세기 무섭다, 앞으로. 인장전 있죠 이거? 인장까지 막아줘 와 잡지는 못해 저슈 얼마나 쓰던거야? 하필 페드로냐? 나이스, 그치? 페드가 안 되면은 붙잡기라도 해야 돼. 헨리 닌, 안녕하세요. 다 주고, 빨카, 빨카, 다시. 시카 빨카, 빨카, 빨카, 빨카, 빨카, 빨카, 빨카, 빨카, 빨카, 빨카, 빨 아, 리니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오. 감사합니다. 다시 어 와, 말라! 야, 씨아 잠깐만, 요거는 좀 위험한데? 어, 좀 무서운데 이건? 릴리니 아니까 진 저가 내일, 뭐 내일 사촌동생을 PT를 해주러 가거든요? 오랜만에 또 이제, 보는 동생이라서, 제가 헬스를 일회도한 진짜 좀, 3년 정도 했다 보니까, 사촌동생이 헬스할 줄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좀 헬스를 뭐 어느 정도, 좀 아는 한에 있어서 피트를 해줄까 해서, 좀 보기로 했었는데, 혹시 기 저거 보니까 생각나 알겠어 오. 와 나이스! 진짜 근데 헬스를 한다라는거는 몸을 가꾸겠다, 자기관리를 하겠다는거이기 때문에 진짜 좋아 방건방 챙기면, 은쪽 방금 막아줘 막아줘 형들.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게금 방금 방금 방금 방 아! 어, 왜 없어! 셉첸 지친 김에! 지친 김에! 그치! 마지막 스팟트다 달려! 나이스! 와... 이거 이기네? 운동보다도 식단이 참빡세죠라고 야... 아시는 걸 보면은 지금은 헬리이가 아닌데요? 어. 아 이게 셉치이지 식단이 진짜 빡세 저도 많이 먹으려고 볼컵 업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볼컵은커녕살컵이다와 수고했어요 핑핑콩님 질차도 혹시 안왔다면 질차까지 열 여시면은 다음에도 한번 또 시참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면 좀이따가도 시참할 수 있으니까요 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진짜 그래도 1조 7천억이라 하셨나? 1주 7천억 팀을 또저한번 이렇게 떠보겠습니까? 이제 방송을 하니까 겨우 이렇게 한번 떠보는거지 진짜 세미프로 프로에 있어서 1주 7천억이라는 팀을 한번더볼수 있어요 아, 오늘 또 좋은 경험을 했네요 대한민국 팀